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살인자가 한탕주의자를 키를 못해요. 딱히 필요는 오, 없는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뱅지님 아, 정말 내 스타일인데. <웃음> <웃음> 그럼 <그런> 관심! 곤란해요. <웃음> <웃음> 정말. 우리 약간 이렇게 서 있으니까 패싸움 직전인 것 같다. 없애주마 인제 지금은. 마피아 크루부터 소개를 좀 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번에 플레이미랑 같이 청소 게임 했던 케빈이고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자 멤버 1, 라미 그치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아니 뭐설명했었서 끝날 줄 몰랐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마피아 크루의 알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크루에서 약간 도라이를 맡고 있는 2D. 예, 제가요? 저는 도라이가 아닙니다. 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도라이님 안녕하세요. <웃음> 그 다음에 한펜이 얼굴 사직구상에서 야구공 맞은 갈매기. 아니, 아니 형 소개시간인데 왜 이러냐고. 한펜이 얼굴 낙타 물똥. 뭔 소리야, 이거? 물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멤버, 연비. 하이 i 연비. 짧고 간결 좋다 그리고 빗소리 인사해주세요 목소리 미남 빗소리 그 다음에 옴닉시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음. 옴닉, 시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옴닉 아닙니다 음. 옴닉 될 응. 거고요 네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맨 아래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썸네일러 고로캐시 <웃음> 안녕하세요 어쩐지 오시죠 하하하 <웃음> <웃음> 고로케 꿀고 있어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네 나 아, 달콤해 어? 자 그리고 편집자 소범이 우리 풀동부 제일 막내 소범 소범 소범 소범 자 편집자 <웃음> 키이밍 안녕하세요 응, 키미밍입니다 방금 아, 일어났어? 아니요 일어났지 한 30분 정도 됐어요 방금 <웃음> 일어난 거 맞잖아? <웃음> 자 그리고 <웃음> 썸네일로 노호 풀동부 돌하르방 노호 자 그리고 썸네일장 찜찜이 안녕하세요 어허. 우리 너구리 찜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신 썸네일로분 곱다씨 어녕하세 곱다이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마지막 편집자이신 윤뱅지 씨 저는 이제 편집할 때는 준인데 개인 스트리밍 걸릴 때 윤뱅지예요 반가워요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최대 인원으로 덕몽어스를 찍게 됐는데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박수 오! 여기서 잠깐! 이번 판에는 새로운 중립 직업인 펠리칸이 추가된다. 우리 거의 할것 없이 모든 플레이어를 먹어치우는 펠리칸은 회의가 시작되면 뱃속의 모든 플레이어들을 소화시켜버린다.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를 먹어치우면 펠리칸의 단독 승리! 단, 플레이어를 먹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죽는다면 뱃속 플레이어들이 되살아나니 먹힌 플레이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로딩도 기네 어? 이거 뭐지? 뭐지? 15명이나 있는데 이 조용한 느낌은 뭘까요? 어다 어딨어? 잠시만요. 케빈이는 할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케빈님께서 고르키씨 떨어버리고 잠시만요 케빈이 억울해요. <목소리> 케빈이 또 억울. 찡찡상 초면에 이건 아니지. 어, 케빈이 어, 억울해요. 아, 아, 아, 아, 아, 억울. 아, 아, 뭐 아, 아, 일단 아, 아, 둘중한 아, 명은 확실하니까. 인기투표 인기투표. 인기투표. 솔직히. 솔직히 내부 소용이다. 아 애들 무섭네. 다들 어디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썰었어? 이거 아니, 어떻게 나 신고해? 아니야. 나 진짜 어 제가 복도를 가고 있었는데 키미밍? 찜찜? 또 누구야? 찜님 어? 파티다! 빨리 <웃음> 이름을 대어주세요 아니 이거 찜찜이다 <웃음> 선생님이랑 같이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있던 기술님이 고기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건 정황상 찜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맞는데 이번엔 제가 진짜 안어었거든요 찜! 시러시장님이름요아또 시작해. 아또 시작해. 찌아신데 아, 야, 사람이 맞으니까 확실히 재밌네. 동농어스가. <웃음> 아, 너무 즐거운데? 둘이 나갔으면 하나가 남은 건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살인 일어났으니까 아 우리는, 우리는 아니다 시야가 저만 좁아졌나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불다 켜야 되나 보다 와 너무 빡센데 어,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아 이거 다 켜고 다녀야 돼요? 다 켜야 되나 봐요 <웃음> 아 트레이닝 복장이 좀 아, <웃음> 너무 예쁘죠? <웃음> 너무 매혹적이네요 아니 근데 다들 미션은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다 끝났어요 여, 다들 일다 보셨어요? 저는 끝났어요 어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노우야 어. 다 했어? 네 저 같이 붙어 있어야 아, 살수 아, 있으니까. 뭐야? 아, 이런거 걸리면 진짜 나오래걸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으아, 이게 뭐야 오마이갓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살인자 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너무 뭐, 많이 죽었는데 아니 근데 어? 종은 왜 눌렀어요? 아니 행진이 이렇게, 행진이 이렇게 행진이 오랫동안 행진. 아무도 미션을 안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도 안 만나면 은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종올 울렸습니다 다른 분다없어요네분 같이 있었다고요? 네 키미밍이 네. 종 치기 1보 직전에 만났어 어, 어, 아까도 씨, 내가 키미밍이 눈앞에서 이게 시체가 썰리는 걸보기 했거든 그 키미밍인지 뭐, 찜찜인지 일단... 확실하지 않았는데 찜찜이가 아니라고 자백을 했잖아 내가 봤을 땐 키미밍 아니면 지금 윤뱅지거든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종 치는 데에만 계속 있었단 말이요? 맞아 그것까지 응. 보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사장님이랑 계속 다닌거예요 그럼 키미밍 일단 보내줘? 키미밍이라고 확신을 해난저 진짜로 오리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일단 지금 누구를 죽이긴 해야 돼. 소신 투표하자 그러면. 뭐지 조리돌림 다가는 느낌은? 뭔가 이상한데? 시미밍 아니면 윤뱅진데. 음. <웃음> 과연 맞아요. 게임이 끝날지? 네. 불안해 아 이게 게임이 안 끝나네. 이게 게임이 마. 안 끝나. 아, 오지마. 같이 가, 야. 애들 다 어디 있어? 무서워. 내가 을못아누 어디 있어?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불 어딨어? 뭐야 오, 잠깐만 잠깐 뭐야? 왜왜왜왜왜왜왜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어, 나도 같이? 어, 어. 야 거위 빡대가리들아 아, 아. 이씨 나를 맨 처음에 죽이니까 이러지 <웃음> 아, <왜요>. 설분조사 <설문주사 웃음> 어, 들어보니까 니그 오시밤에 안 들어서 투표하신 분들이 김하미이펠리컨이었지 다섯 명을 먹였어 대여섯 명을 먹어가지고 와아 진짜? 펠리컨이 그래서 다죽구나 캐나다 거의 한탕주의자가 뭐지? 업무를 완수하면서 현상급을 높이세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살인자가 한탕주의자를 키를 못해요 타겟이 옆으로 넘어가요 근데 왜 한탕주의자야? 못살수 있는 돈 같은 거를 보너스로 주고 딱히 필요는 오, 없는 아,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웃음> 뺑지님 정말 내스타일인데 <웃음> 굉장히 걱정스러우잖아 <웃음> 그런 <그럼> 관심 곤란해요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근데 아까 주겠어? 누가 게임플레이하는데 이쪽 직원은 왜 이렇게 찜짜먹는 스타일이냐고 <웃음> <웃음> 어? 아니 보니까 좀 찜짜먹는 <웃음> 스타일리스트들인 것 같아요 <웃음> <그치? 웃음> 맘맘메야 음..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역할을 많이 넣었는데 일반이라고? 이거 좀.. 노 no. No. Oh my god. 불 꺼졌길래 종 쳤어요. 벌써 두 명이 죽었다고? 한편이 케빈 형 꼴랑지 딸랑딸랑 딸랑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어? 어? 그럼 케빈님이 어? 어.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한편이 나랑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거기에서 헤어졌다고 케빈이는 어? 어? 증언할게요. 세상에 누가 우리의 <놀람> 말을 믿습니까? 또 너냐 찰 캐빈? 도빈 형? 또 해. 투표하게? 아 <놀람> 도빈이가 가야겠다. 아아아 진짜. 진짜. 아. 던척이 던척이 던척이 던척이 던척이 케빈이는 억울할 뻔 했어요. 요 그냥 안녕하세요. 어, 따라오지 마세요. 어, 따라오지 마세요. 어, 나이 삼으로 캘 거야. 어, 닭고 그럼 여기 어, 무서워. 무능력이에요. 저도 무능력 무서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빨리 미션부터 해 미션. 불어 저희 막내가 좀바보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소금님좀 서운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웃음> 케빈이 억울해요 그랬더니 아예 하고 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뭐라구요, <그러면>? 아 뭐라고요 <웃음> 그럼요? 아, 케빈이는 소금님 투표할 거예요. 아 너무해요. <웃음> 어, <웃음> 어 이걸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웃음> 아니 <진짜> <웃음> 뱀뱀 크루 <두> 막둥이를 죽이겠다는 거야? <두시> 아, 어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잔인하시네요. 마피아 크루에 때는... 책임지고 아, 케빈님을 닮도록 케빈 하겠습니다. 자, 체빈과 소범 아니야? 듀얼!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아, 동점이동이어다다 죽어라! 너네 다 죽어! 아니, 케빈형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 이또불꺼졌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짱. 어. 오! 오, 백그레 나랑 거의 같이 있었는데. 저랑 헤어진 지 거의 몇초안된 거거든요. 무슨. 야, 그럼 나머지 는다 건너뛰기 <웃음> 아, 누르면 돼. 다 건너뛰기 눌러. 건너뛰기 하시면 돼. 맨들 막또 더러워지는 거냐? 난 직근의 규라! 얘들이 그럼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도장님 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얘 이딴 소리 할 때마다 얘 마피아였어. 너뒤져서너 너 이따 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오. 우리 붙어 있어 우리부터 있어. 이거... 나 이제 케미밍이곧 이거... 죽이겠네. 붙어있어. 큰일 났네. 아니야, 세 명이 우리 붙어 있으면돼 정말? 둘이 어, 마피아였네. 아, 이제 나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나 닥치면 마. 나 나폴리움 가지 마. 아니, 이러다가 비둘기가. 그러게 비둘기 개꿀. 아종 치는 거? 어? 어? 어? 음? 어? 아 아니, 왜? 오? 어? 아이 게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지금 겁나네요. 이게 너무 붙어다닌다 했어. 아이 종을 빨리 아이고. 쳤어야 됐어. 으으... 야 예, 여기 있는 건뭐니까 오리다. 버스킹 중. 죄송한데 버스킹 중인데요. 왜 노래 안 부르세요? 아, 기타 안 치시냐? 고 하거? 춤좀 춰보시죠. 얘네 양 먹은데. 얘네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안개야? 아 이거 사브타지 같은데? Wink. 여기 대광장 군수 옆에서 죽어 있었어요 러스킹한 타더니 왜 죽었지? 그 잠깐 그러니까 떨어진 사이에 죽은 거야? 연비는 할말 있어요 백지스는 어? 아니에요 백지스는 진짜 죽을 거든요야 둘이 보내 야야 못참겠다 야, 뭐 연비 담궈 연비 담궈 이사회 소리 맞아, 요적 진짜? 진짜 아, 보내는 아, 거야? 진짜? 뭐, 아, 뭐야 이거 어, 우리 멤버들이지 이거 저거 투표한 인원수 보니까 어. 멤버분들이 투표하신 것 같은데? 뭐 해야 돼? 아 들어와 뜨거 들어와. 뭐야 내가 이거 들어왔어. 아, 내가 들어왔어 무서운데 여기 들어가... 너무 어두운데 어? 오케이. 자이발소 바로 옆쪽 양조장에서 발견을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왔을 때는 한 팬님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들어가면은 험만걸당 할까봐 케빈이 할말 있어요 한 팬이는 밉긴 하지만 범인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단지 저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특성 아. 스토커 팬일 뿐이에요 둘다 죽여주세요 케빈 단거. <웃음> 구독자 한명 빠지네 염 가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 뭐야 그런데 조용히 <웃음> <오용이> 죽어 있었는데 <웃음> 오열해야지 아, 빨리 그녀의 사람이... 일방적인 사랑이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 나쁜, 아... 남자. 와, <웃음> 지금 나쁜 남자 와 진짜 나쁜 남자 너무 깔깔 매력적이다 아저 찍자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자. 무슨 <웃음> 얘기 들었어요? <웃음> 무슨 <웃음> 얘기를 한 걸까요? 이때까지 무슨 <웃음> 얘기 들으셨어요? <웃음> 안녕 아 <웃음> 깜짝이야 아 놀래라 왜 저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왼쪽 위에서 곱다시 죽어 있었어요. 오래된 선술집인데,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 갑자기 놀란 게, 무슨 건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 있었어요? 시장의 집무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없었고요.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왔다고 나갔어. 갑자기 오. 라미님이 튀어나와서 날 쫓아왔다고. 너는 입력했을 아, 때 흰색 없었죠? 털시, 어, 없었어. 그럼 났었거든요. 벤트겠지 라미 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쪽에 볼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지르면서 나오길래 뭔데 뭔데 하고 쫓아간 겁니다. 아,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문을 닫는 거는 오리만 가능해요, 혹시? 문을 닫는 게 오리만 가능하면 저는 찜찜님 의심스러워요. 왜요? 정찰서 문을 닫은 다음에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저는 모두의 소중한 <웃음> 사인 좀 조심하세요 연예님. 문을 직접 리린데아 네. 네. 네. 정찰서! 아 그거 네. 연예인이고왜 네. 아, 나야? 처음에 설득력 있게 말을 하셔서 그런 거 <웃음> 같아요 그게 이유라고요? <웃음>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황 설명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서 라비 씨를 찍은 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전략이 있는데, 일부러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뭔데, 이거? 어? 속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자, 저희 풀동부만 남았거든요. <웃음> 아, 아, 제일 악랄한 사람들만 남는 가 아, 멤버 지긋지긋해. 아 근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뭔가 <웃음>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제 감에 따르면 소범이랑 키밍이거든요. 소범이랑 키밍이 구조해 응. 어, 어, 뭐 어, 이제 팡팔 사장님이 우리 인구 아니야? 과연 똥총일까 <웃음> 사장님 보내, 보내면 게임 끝나겠지 어? 이거 100% 소범이랑 키비밍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아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아. 벌써 투표하면 어떡해 이 게임 터졌네 아이고 진짜 <웃음> 아 이거 아, 내가 죽네 수고. 네, 네, 네. 아 사장님. 노우가 네. 게임 망쳤어. 야 아. 아. 아니 사장님 너무 말이 없길래. 연비는 <웃음> 할 말이 있어요. 소범님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바로 찔러 죽었어요. 맞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미안해서 연비님이 막 제게 밝게 아소범님 오길어 죽어버어 복수자. 아니 무슨 안테나를 이따구로 휘어놔야 돼? <웃음> 장난 아냐? 아니 TV를 뚫겠네. 터졌어. 터지리 나지 않았어요? 맞아. 한명 응, 죽었어 지금. 원해, 미 엄마 안해 아, 아, 폭탄 받았나 보다. <웃음> 이거 연비가 왠지 폭탄 받았어. 연비 폭탄 받아. 얘들아 놀지 말고 어, 미션을 해. 사장님. 이거 아? 동 치는 게 어딘지 알아요? 어, 친.. 쳤네? 비둘기 방역 때문에 눌렀습니다. 일단 노모님의 사망 제가 폭탄을 넘겨서 죽었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폭탄이 6초 남아있었고요. 키밍 어? 님이 받았을 땐 9초 가 남았다는 거겠죠? 음. 그리고 그전에 뺑쏘 님이 12초 시점일 때 받았고 아니에요. 어저 15초로 바로 떴거든요. 그러면 은 그전까지 아, 예. 저를 수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폭탄 각인한 거예요. 근데 음, 네, 그때 지나간 음, 음, 네, 사람이 라이트솔 연비 님이랑 팀이밍 님이랑 이렇게 셋. 그럼 이건 빗소리입니다. 왜냐면 빗소리가 자꾸 저를 몰거든요. 폭탄으로? 아닙니다. 이거 고백에 실패한 연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뺑쏘 님한테 준 겁니다. 그 투표하지 ]한테. 말아보세요! 투표하지 말아보세요! 이거 회의 올라오기 전에 라미님 시체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라미님 시체를 지금 웃고 계시는 곱다 씨가 죽이고 오는, 거, 오는 거였어요. 오는 거절 죽이시면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파티가 네, 잘 들었습니다. 없을 거라고요. 파티가 없을 거래. <웃음> 귀여워. <웃음> 네, 파티 플래너 퇴장하실게요. 이 버튼이 오락실에 있는 건가? 이거 맞지? 아까 곱다 씨가 완전 확정이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저는 비수열 씨가 정말 강력하게 폭탄광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랑 시애니는 응. 연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꾸 나를 시간대. 몰두라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심리적인 의심 있지 않습니까? 희생스러운 그 말투 발관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저렇게 아, 얘기한다까 짜증나는데 빗솔림 담그죠? 아. 아니 야나 영매사인 <웃음> 거 알잖아요 시애니님 아 맞아 <웃음> 비신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저, 저아 영매사다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다시 태어났을 때 연비랑 비수랑 저랑 같이 태어났는데 연비가 순간 해빈님해빈님 이러는데 이 녀석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야! 나, 나... 나 아니야 진짜나 진짜 억울하네? 진짜 아 근데 연비씨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실성이 묻어나와서 저쪽에도 대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 어 다나? 그런가? 가나잘 아, 봐요 <목소리> <다나? 목소리> 멀어. <목소리> 멀어 폭탄 마녀석 일단 한 명이 방출되긴 했는데난잘 모르겠다 땡 지나가는데 키미미 님이 쓰러 계신 거예요 조금 네. 발언하겠습니다 키미미 네. 님이 초반에 저에게 와서 나 캐나다 거위야 라고 한이록이 있습니다 이건 빼망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까요? 아니 뭐 <웃음> <웃음> 그런 게 <웃음> <혹시 혹시 웃음> <웃음> 어디 있습니까? 벤트쇼 네. 가능한가요? 벤트를 지어라. 왜? 천연하게 목숨을 구걸해보시지. 어? 그냥 죽여주십시오. 너무, 너무 수채스럽습니다. 벤트쇼 재밌는데. 아제로좀 보나 했더니.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의 이미지만 더러워지는 것같아데 야! 끝났죠! 어 근데 연비 진짜 불편감 아니네? 아 안녕! 누구가 불감이었네 그럼 본인 폭탄에 본인이 죽은 거야? 본인이 죽었어? 한 푼만 도와줘. 딱한 푼만 도와줘. 엄 맘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질 준비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저거야?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건승인냐 말이야 내 말은 미션을 빨리 해줘야 돼 죽은 사람도 광추지마한개사람 아. 맞다 한람 맞들지 마한줄뭐하 쌍으로 두번 써먹고 싶어요 제발 그런다고 살려주진 바람. 않아 아나나나아오지마아 아, 네, 여기다 마. 있네 아담배 어디 갔니 아, 방금 들었겠다 아, 어어어어어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두루디! 정의 자기야, 우리 좋았잖아. 망쳐지금이퀸 도망쳐! 려주세요 아, 이렇게 아주 칭찬아 이거! 와, 이거지 이거지! 남은 우리는 세 명! 어디야? 힌트! 아 이거 살겠다찾주시주세요 아, 이아니 안녕 염대. 안녕 와 <웃음>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판 막판 아, 아 이게 거의네요 해빈님 네. <웃음> 어디 있어요? 개빈 형부터 한별이구나 야한아 한별 형이 알려줄게 한별 형이 알려줄게 이까 또 한별 강대부터 안녕하세요. 아니, 아잠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아 a What 니 F**k shit! 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다 하아앗! 하아야 뭐야! h e r s Johnny! 실 캐빌리 팀실보실 어떤 거? 이거 안 돼서? 그냥 한 걸려라! 다들 동상처럼 서있거든요 어머 킬밍? 어? 네? 어, 도망도안가어요명남았습니다 <웃음> 어쩔 수 있을 것인가? 레이왜 계속 같은 야. 곳을 잡고 있는 거지? <웃음> 네. 아, <웃음> 선생님 길치죠. 네. 이거? 아, 이기겠다. 어디서문겨야 제발 한 명만 더 사, 한 명만. 이 아, 거기 안된아니 아, 어. 어. 아, 아, 와, 곡다씨 살았어, 대박. 아니, 처음부터 네. 케빈님 찾았는데 케빈님을 못 죽였어. <웃음> <웃음> <웃음> 재밌었다. 다들 너무 대박, 재밌었다. 다들 바이바이. <웃음> <해봐. 웃음> <해봐. 웃음>